최근에 신당역 영무원 살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가해자에 대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돼요 피해자에게 피해를 계속해서 줄것 같은 상황이 예측이 된다거나 판단이 된다면 사실 구속요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왕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더잘발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서 최근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뭐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석방을 하고 그걸 어기면 다시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는 조건부 석방제도 같은 것을 좀 도입을 해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부착하는 조건도 조건의 사유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도 입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행정처장님. 네. 최근에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좀 자아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돼요. 가해자에 대해서. 그래서 어 결국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라는 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형사소송법 70조 아시죠? 네. 예, 구속 관련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70조 1항을 보면 그 2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에는 범죄에 대해서 증언이나 진술을 할수 있는 피해자도 포함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피해자에게 뭔가 가해를 할것 같으면 구속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70조 2항을 보면 1항의 사유를 검토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의 우려를 또한번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피해자에게 가해를 할것 같은 상황 피해를 계속해서 줄것 같은 상황이 예측이 된다거나 판단이 된다면 사실 구속요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항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더잘발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게획성 있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물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있다 보니까 법원으로서도 구속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라는 사정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할 때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뭐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석방을 하고 그걸 어기면 다시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는 조건부 석방제도 같은 것을 좀 도입을 해서 구속판단의 재량의 폭, 유연성을 좀 높이자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그 말씀 취재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네. 그니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더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협도 최근에 성명을 내면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적 추전자장치 등을 부착하는 조건도 조건의 사유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런 조건도 입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에게 일정한 제한조건을 거는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 즉시 다시 구속을 하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